네 안녕하세요 포인트 조절입니다 어 요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이제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이 질문한 내용인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보고서를 쓸때 이제 그림을 캡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편집까지 할수 있는 이 피피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요것은 이제 무료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음, 개인 사용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업 예, 사용자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, 윈도우즈에는 기본적으로 캡처 프로그램이 있어요.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쉬프트 S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캡처가 이렇게 되긴 되죠. 근데 이제 음.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을 다시 또 이제 편집도구까지 가서 그림판이나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편집하려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p p i 라고 하는 도구를 좀 사용하면 좀더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p p i 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클릭하시고 난 뒤에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중간에 이제 광고들이 좀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어뭐 광고를 보시거나 아니면 피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가 있고요 금방 이야기했듯이 개인 사용자, 그 다음에 기업 및 단체 사용자도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회사에서도 PIP을 이제 추천을 합니다.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이 바로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. 자, 저도 이제 다운로드가 됐고요. 연 설치를 그냥 다음 다음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다음 다음. 어, 이것을 설치하는 동안에 설명하면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에서는 저는 이제 최고의 프로그램이다 캡처 프로그램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고요 음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 어, 유료로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했는데 이제 캠타시아 쪽에서 나온 예, 그런 캡처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, 요 같은 경우는 제가 캡처 프로그램과 다른 거하고 지금 현재 겹쳐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이런 문구가 나와요. 다른 곳 다른 그런 프로그램하고 이제 사용 중이다. 그래서 다시 설정을 할 것이냐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. 아마 여러분들은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축키를 새로 이제 설정을 하셔도 하, 하면 되고요. 그다음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 쪽에서 이제 단축키를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돼요. 이 단축키를 여러분들이 웬만큼은 좀 설정을 여러분들만의 단축키로 하시면 되는데 어, 여러분들 이제 편한 곳에다가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영역 보통 이제 영역을 지정하여 캡처하는 것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해요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캡처를 하게 되는 거죠 음, 이런 식으로 이제 난 여길 캡처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캡처를 하는 것이 영역이죠 근데 이제 이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 슈프트하고 프린터 요 굉장히 불편하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제 컨트롤 r 아니면 컨트롤 c 컨트롤 c는 복사니까 안되고요. 컨트롤 e 아니면 컨트롤 r 이런 식으로 보통 합니다. 컨트롤 r을 좀 많이 사용하는데 다른 프로그램에서 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컨트롤 e나 그런 것들을 좀 사용하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. 보통 저는 이제 영역을 지정하는 캡처만 이제 단축키로좀 이렇게 지정을 해요.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요. 어, 다른 곳에서 사용하고 있대요. 그래서 컨트롤 H 할까? 예, 아무튼 좀 편한 걸로, 예, 편한 걸로 이렇게 하고 있고. 자, 컨트롤 H. 자, 그래서 컨트롤 H 누르면은 예, 영역 됐죠. 자,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음,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캡처를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어, 컨트롤 H만 이제 누르게, 누르면 게누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바탕화면에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어, 캡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실습을 하고 난 뒤에 컨트롤 H 실, 그 설정한 것을 누르고 이렇게 캡처를 뜨면은 이제 영역이 캡처가 되죠 이게 좋은 것은 뭐냐면 캡처가 되면서 편집 프로그램으로 다루, 다시 어, 간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편집을 하게 되는 건데 보통 실습 같은 거 이게 실습형의 그러한 그림들을 캡처를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아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렇게 네모칸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화면에서 매우 간단한 이런 편집 같은 경우는 바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컨트롤 c 눌러 가지고 워드 파일에다가 컨트롤 V 하시면은 화면이 깔끔하게 이렇게 캡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데 이제 초, 초기에 이제 보고서를 안 쓰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저장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삽입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림들을 불러오고 이런 형식으로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붙이고 난 뒤에 나중에 이 원본 파일이 필요하다. 이게 뭐 출판사한테 이제 제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타 원본 파일이 나는 필요해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별도로 이미지들을 또 저장을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아니면 PPT에다가 나는 적용을 하고 싶다. 그러면 은 그냥 워드 파일에다가 작성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PPT에다가 또 이제 붙여넣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좀 빠르게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.